한달 저희가 사용량을 50유닛 정도로 제한하는데 보험이 적용되는 우리가 기준치를 보면 900유닛이거든요 추운 겨울 고구마님이 엑스톡스 사용해야 될 경우에 보톡스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매주 맞거나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지 않나요? 사각턱에 사용하는 것도 몇 개월 단위로 맞는 건데 혹시 엑스톡스 주사를 맞고 나서 더 머리가 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나요? 주셨어요. 엑스톡스를 이제 보톡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성을 걱정하시거나 양에 대해서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어, 한달 저희가 사용량을 50유닛 정도로 제한하는데 어, 어떤 어 강직성 질환들에 대해서 근육이 저절로 딱딱하게 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보톡스를 사용하는데 보험이 적용되는 우리가 기준치를 보면 900유닛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용량에 대해서 이런 강직성 질환들의 의학적 목적으로의 보톡스 사용이 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900유닛까지는 매년 써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걸 기반으로 그런 기준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유닛을 한 달에 쓰는 용량으로 정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나눠서 주사를 하거나 한꺼번에 주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마저 보셨자 매달, 매달 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유닛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어, 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몇 년째 저희가 이제 이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음, 뭐 그, 내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 뭐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진짜 내성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내성이 생길 때가 너무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면 어, 제우민이라는 도틀리는 톡신이 있죠 그 내성이 거의 없는 독일에서 나온 도틀리는 톡신이 있거든요 그게 그, 좀 많이 비싸요 그게 이제 많이 비싸기 때문에 글쎄, 굳이 처음부터 그걸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걱정되시면 그걸로 한번 그 제품을 이용해서 하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수 있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주사 맞고 나서 근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이 어, 치료는 쉐딩이라든가 엑소스 치료가 쉐딩이나 이런 게 보고된 적도 없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없어서 치료 직후에 더 빠지는 걸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